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찾아 찾아 찾아 다르잖아요 소리가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이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 그렇, 배울 때. 그렇게 돼 네. 이게 잘못 빼놔 버리면 이 고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찾아보세요 가지고 네. 이거 해보세요 엄지 엄지 왼손 어, 이 마이너로 네, 해보세요. 저도 이 손톱이 끝에서 꼬불하지 잘는 손톱인데 저보다가 한열 배는 더 꼬불하지. 네맞아 보더 뭐 손톱이가 기타 칠수 있는 사람. 그런데 부럽더라 손가락 가는 사람들 보면 말하기. 손가락 굵기는 뭐 그렇게 네. 그 안한데 가늘면 그... 조금 유리하죠. 네. 옛날에 세고비아 같은 사람은 이런 다른 손가락이 일반 엄지 손가락보다 더굵더 굵은데 뭐 이제 저투르어요 한... 네, 네. 그래 다쳤어요. 아. 뭐그 세계적인 기타 이름 세고비아 그 사람이 그 예예. 예. 음. 그 사람 이름이었네. 네, 예, 사람이 안드레스 세고비라고. 지 이름 대하고 기타 그 명칭 도그를 붙여갖고 그냥 파메도 대고 이라는 거죠. 아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걸 상표로 쓴 거죠. 어. 옛날이라서 상표권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럴 때 음.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붙여 썼는데 옛날 세고비 이기다 아주 좋았잖아요. 그게. 저도 처음 산 기타가 세고비하기 타다3 0 0 0 원짜리 제일 처음에 사가지고 마지막으 어. 아, 그게 뭐죠? 그때 배울 때 학교 학창시절 때. 네, 중3 때요. 음, 벌써 어. 그게 매년 30년 됐나? 중삼때부터쳤어요네 아까 했구나 여기서 아, 아, 아. 그러니까 그래, 연장만 아. 해보세요 음. 안 걸리죠 그죠? 그런데. 네, 네안 그, 어. 걸리는데 힘 빼보세요 네. 방향이 네. 잡으면 손이 요래 된다고 요래 요래 네. 요래 요래 되면은 잡, 음. 엄지도 잡으세요 요래 와있다고 손이 요래 지금 잡으면 은 네. 이게 아니고 잡았을 때 요래 와있어야 돼요 이 차이가 이게 엄청나요 해보세요 그줄로 그렇지 다르죠 다르죠 그죠 아까 있는가 여기에 보내는가 네. 여기로 보내 천천히 쳐야죠 네, 천천히 음. 음. 음. 방향 방향 네. 음. 더 말아지고 더 말아지고 요리로 보내는 거예요 네. 줄 줄을 이렇게 걸어서 땡기를 하지 말고. 응. 그렇지. 어, 지금. 어 이렇게 이렇게. 예, 그렇죠 그래. 렇 그렇지. 그렇지. 찾아 찾아다. 들지 말고 이렇게. 예, 예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. 찾아 찾아다. 응. 다르잖아, 다 다르잖아요 소리가.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. 자꾸만 이렇게. 그렇죠. 그 살잖아. 요다 잡고. 다 잡고. 다 잡고. 다 잡으세요. 응. 네. 한결을번려지 말고 한발한발씩 양호해요 천천히 한개한개한개한마다 한 신경을 써야한요 손끝에 방향이 위로 네. 가는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 <목소리> 오 분육 번줄, 왼손 콧 넣으시고 네. 엄지로 사 오륙 번줄 계속 왔다 갔다 시고 천천히 한개한개 한개 손가락 한개한개 한개 뚫길 때마다 짚고 네. 인식을 하셔야 돼요. 그렇죠. 다 잡고 빼지 말고. 그다음 거꾸로 올 때는. 삼끄자울때면 저거. 저개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거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죠 여기가, 여기가 꾸버어져야죠 여기가. 예, 해보세요 예. 예, 예. 이제 바꾸기 어려울 건데 한번 바꾸고 나면은 소리가, 소리도 그렇고 손 쓰는 것도 그렇고 막스 수월해지고 소리가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이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. 처음에 배울 때. 그렇겠네. 이게 잘못 빼워놔버리면은 고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하는. 음.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.